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혈액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상대방의 혈액형을 통해서 이런 성격일 거다, 이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규정짓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재밌어 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연애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는 다른 흐름으로 상대방과 연애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사람들이 회피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너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큰 오류죠. 내가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연애를 할 때만큼은 그런 모습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당연히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와 연이 맺어졌다면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가는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애의, 애정의 그런 기본 마인드인데 이 회피형 남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쁘게 포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성분들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랑 헤어지고 싶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상처가 크죠. 근데 지금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회피형 남자를 만나는 여성분들은 요 너그럽고요. 성격이 좋아요. 인내심도 좋고 그리고 남들을 무조건 배려하려는 그 마음이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굳이 회피형 남자를 만나서까지 그런 회피형 남자란 단어를 이해하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회피형 남자를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피형 남자라는 태생적인 그런 남자의 성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게 사실 연애거든요. 사람은요, 좋아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싫어하면 싫어하는대로 티가 나죠. 좋아하는데 회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회피형 남자가 요 바뀔 수 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만 계속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때마다 별로 매력을 못 느끼니까 실증을 쉽게 느끼고 그래서 내가 회피형 남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누굴 좋아하면 회피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막 달려갈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는요 내 마음을 안 받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나도 안 받아 줄 때가 있잖아요 여자분도요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그냥 저 사람이 그리 나쁘지 않고 내가 지금 좀 외롭거나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내가 불같이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똑같은 나라는 사람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는 회피형으로 나도 변할 수가 있고요.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남자하고 같이 가겠다는 라 그런 열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결국 회피형 남자들은 요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고 에 시간을 지지부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가끔은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떤 남자에게 회피형 여자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막끌어오르고 미친듯이 보고 싶어지 그런 사랑을 해본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피형이라는 어떤 인간형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말들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정형화돼서 어떤 인간이 그런 스타일로 계속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는 조금 의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니까 냉정하게 판단 해보세요. 정말 그럴까?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누구라도요. 좋아하는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질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회피형 남자들은 조금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혹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많이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회피형 남자를 굳이 만나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남자들이요 모두가 다 그런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회피형 남자라고 여자가 느낀다면 이 남자는 두 남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에서 조금 힘들어지고 자기의 생각들이 쓰기 시작하면 여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혹시 지금 회피형 남자라고 내 남자가 생각된다면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회피형 남자라고 내 남자를 이해해 주면서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회피형 남자라고 하는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이 남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회피형 남자에게 쏟는 에너지를 요 일반 남자들에게 부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설레이는 연애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회피형 남자는 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아직도 조금 미련이 남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단어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단어를 이용하고 있는 그 남자는 요 그리 좋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귀한 시간, 예쁘게 사랑하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